대구에서 아파트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 중에 하나는 매수자도 마이너스 P8,000, 1억 1억 5천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고 부동산도 그런 매물을 찾아서 팔고 싶은 마음에 위조된 서류를 아무렇게 확인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계약금을 보내고 매수자를 통해서 계약금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부동산과 사기꾼이 짜고 행각을 벌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은 돈 욕심 때문에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한 번만 생각을 대해보고 한 번만 체크를 대해본다면 이런 피해자들은 발생되지 않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이제 아파트 입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면서 사기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얼마 정도의 아파트에서 구입을 하는게 좋으냐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는게 좋으냐 뭐 이런 문의를 좀 하시고요 금액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 금액 인지 얘기를 해 달라는데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계속해서 계약 취소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주가 되어서 계약 취소를 한다. 너무 높게 계약을 했다가 알고보니까 금액이 높아서 취소를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상황들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 아파트 계약 취소가 이 정도로 많이 나는 상황들은 많이 없습니다. 한 브랜드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의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분양되는 아파트들 일반적으로 구축 아파트와 틀리게 엄청나게 계약 취소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왜 입주 아파트의 기, 계약 취소권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구축 아파트들은 왜 이런 계약 취소권이 별로 없을까요? 아파트 가격 띄우기를 위해서 계약 취소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비싼 가격이어서 취소를 했는지 보통 계약금이 10% 정도 들어간다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쉽게 몇 천만 원을 포기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주되는 아파트들 분양되는 아파트들을 그렇게 쉽게 쉽게 몇 천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을까요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구축 아파트인데 계약 취소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제 얘기에 이해가 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거리량도 있었지만은 구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일부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없었다 그렇게 쉽게 계약 취소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아파트 구입 금액은 얼마가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보시다시피 최고가 대비 50% 다 40% 다 프로테지 숫자 장난을 제외하고 최고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 가장 많이 거래되는 금액 2018년 19년부터 가격이 상승했었다고 봤을 때 현재 거래된 금액은 6억 후반에서 7억 하지만 근자에 거래된 금액들은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 예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와 동일한 금액보다 더 떨어져서 구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파트에 프로테지를 갖다 붙여서 최고가로 40%다 50%다 그래서 하락을 했다. 그리고 어플을 보여주면서 현 시점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가장 저렴할 것이더라고 얘기하는 부동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 얘기를 다 듣더라도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2019년도에 거래된 금액이 7억 5천 그리고 마찬가지 8억 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부분에서 거래를 했는 사람들은 뭐 다섯 개든 여섯 개든 일곱 개든띠엄띠엄 어느 정도 거래를 했는데 잘못 샀는 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냥 사고 싶은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7, 8건, 10건이 거래됐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구입한 호구가 될 필요는 없죠. 이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구입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제 거래된 금액에서 빼고 여기서 구입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여기서 구입했는 부분 여기서 더 떨어져서 구입할 수 있다면 가장 현명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매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오면 안 사면 됩니다. 특정 아파트를 무조건 사야 될 필요는 없고 현 입장에서는 가장 금매물로 나오는 매물들,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을 구입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구입을 못했거나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2년,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구입을 하지 않았고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추격 매수를 하면서 급하게 사야 됩니까? 그래 급했으면 진작에 사서 진작에 팔았어야죠. 뭐 가끔 제 상식에 맞는,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한 번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고 모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파트 구입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리는데 알려드리는 상황에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격에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 매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면 됩니다. 꼭그 아파트를 구입해야 됩니까? 내가 특정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면 그냥 현재 나온 매물을 그냥 구입하면 됩니다. 안 좋고 물 좋을 수는 없고 내 입맛에 맞춰서 모든 것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았는 분들은 예전에 프리미엄을 1억, 2억, 3억씩 주고 구입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한다면 그나마 매듭을또한번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전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였고, 아파트 투기에 미쳐서 날뛴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런 손해를 안 봤다면 더욱더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더 이상의 추격매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추격매수. 현 시점이 추격매수 시점인가요? 현 시점에서 예전 2018년, 1 9년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보다 더 밑으로 나온 매물을 구입한다면 추격매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숲세권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숲세권은 그냥 산속에 공기가 좋아서 살고 싶으면 세컨 하우스에 여력이 될때 구입하시는게 맞고,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건매물로 나오고, 상권이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구입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숲세권을 따졌습니까? 그리고 더블역세권이다. 역세권이다. 대구에 예전에 역세권을 운운하면서 더블역세권을 우민하면서 팔았는 대부분 아파트의 분양 관계자들이 그렇게 아파트를 팔기 시작했고 숲세권 마찬가지 아파트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산속의 공기가 좋다. 자고일라면 은 새소리가 들린다. 그럼 산속에서 내려오는 습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두산이브제니스 가장 비싼 아파트 창문 열면 매운이 가득합니다. 바로 앞에 백화점 하나 없고 매연 속에 살고 있는 대도로변의 아파트들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였고 2018년, 19년도 미친듯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숲세권의 아파트 미친듯이 상승한 사례도 없었고 공기가 좋아서 장수할 일도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가장 금매물로 나오면서 저렴한 아파트, 상권이 받쳐주는 아파트, 역세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좋지만은 굳이 역사권 때문에 비싼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와 동일한 금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상승할 때쯤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릴 때쯤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렇다면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급하지 않으면 항상 조금 더 기다려보고 동향을 지켜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아직 7만 세대 엄청난 입주량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분양되는 아파트들 올 미분양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성 미분양은 얼마 나오지도 발생되지도 않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핸드폰으로 어플을 자꾸 보지 마시고 PC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동향을 각 어플과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국토부 자료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가서 투자에 대한 얘기,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다가 보면 이비터입니다. 귀가 열리고 편하게 생각해서 핸드폰으로 모든 어플을 이것저것 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빠져먹고 확인 못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 또한번 실수를 할수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저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핸드폰에 상당히 많은 어플을 깔아놓고 비교를 하고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플로 보는 것과 PC를 이용해서 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안경도 써 있으면서 핸드폰을 계속 그렇게 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서 너무 편안함에 젖어서 살지 않느냐. 너무 편안하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느냐. 넘들이 아파트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추격 매수를 하지는 않았을까. 오늘의 팩트는 실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현 상황에서 열 건이 거래가 되었던말았던 호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 가격으로 구입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전 실제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렸던 시절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구입을 해야 현명하게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뷰도 좋고 숲세권도 좋고 역세권도 좋고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 구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실제 예전에 아파트 추경 매수를 했거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99%로 돈을 벌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거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